여이분로파파이어여 파이어로 파이컨텐츠가어로 파이어로 파이어로 파이어로 해루질로바로 파이어로 해이질로 파이어로 파이어로 파이어로 파이어로 파이어로 파이어로 해이질로 파이어로 파이어로 어로 파이어로 이어로이어로로이어로로가이어어요이어요파이어 아참 이거 모자 귀엽다고 어디서 사셨냐고 물어보시면 사람 너무 많으신데 구독자분이 진행하다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추천을 보는데 일단 롤레리르 광고 아니에요 절대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주도 바다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지형에서 뭘 하냐면 항상 해루질 해왔는데 오늘도 해루질 할 건데 조금 다릅니다 오늘 해루질 요 족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대라고 하면은 보통 민물고기들을 잡는데 족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다 족대질을 제가 허드박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조선시대에서 보신 분이 바다 족대질로 굉장히 맛있는 것들을 잡으시다그래서 어서오시게나 어? 족가다 족가형 동생 족가 아니요성나 어, 이거 삐 처리해라 까망형님인데 요새 족가형 컨셉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롤메이트 99cm 광어 있대? 진짜요? 그럼요 광어 나와요? 여기서 제일 큰게 육자 잡아봤어 오 족대질로요? 족대질로 중... 안 믿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말투가 왜아 맞아 못 믿소 <웃음> 자 그래서 이 족대로 여기서 해루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징이 보시오 계곡 같지 않소 어 맞아요 보통 바다에서는 파도 때문에 족대질을할 수가 없는데 네. 여기는 계곡처럼 물이 흐르기 때문에 야질이 가능한 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뢰대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무거운 돌도 들칠 수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고기들이 무서워하면서 족대로 들어와서 제배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갈고리는 왜 갖고 온지 아... 아소.. 아소? 문어 나와요 여기 문어도 나옵니다 물 많이 잡아봤어요 형님? 여기서 한 일곱 마리 잡아요 잡았... 와 아, 많이 아, 나오네 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형이 굉장히 미끄러운 지형입니다 미기 엄청 많이 깨고 있 돌이 미끄러워가지고 제주도 해루질 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높게 돼 형님 이는돌 너무 건데된다 된다 안 되는데요? 뒤지겠어 너무 살살 움직였는데? <웃음> 와 형님 봐요. <웃음> 뭐 있어요? 어 미역 미역 미역 저거는 거저저 작은 돌 한번 해요 왜 갑자기 소심해졌어요? <웃음> 자, 자, 자. 오오 있어요. 있다. 어! 뭐야, 뭐야? 우와, <웃음> 왜 이렇게 커? 미쳤어. 우와, 이렇게 오오. 되는구나. 우와, 이건 대박인데. 형님, 어. 근데 이게 진노램이랑 일반 노램이랑 구별하는 법 있잖아요. 이게 꼬리를 보면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꼬리가 타원형으로둥글스러한게 노램이고 삐죽한 게진노램이 어. 팔라, 두째 꼴 형태가 <웃음> <웃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금어기가끝나다 그 아니 진오렘미의 금지 차장 20cm인데 이미 20cm 이상입니다. 뭐? 그래서 진오렘미든노래미든다 필요 없고 챙기면 된다는 거. 예요 너무 멀. 깊하시오. 와 대곡보다 잘 나오는데요? 훨씬 잘 나와. <웃음> 여러분 이렇게 족대질 하는 면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조가용 뜻이 뭐죠? 조선 제일 족대요. 조선 제일 족대라고 해서 족대질을 너무 좋아해 하셔가지고 바다에서 나와서 해봤는데 이런 결과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는 아니에요. 또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아 여러분 창... 저 아니래요 리스팩 안할게요 자 일단 물울 아래에 구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아, 힘이 안 돼요 <웃음> 안 되지요 형님 돼요 이돌? 아, 이거 안 되지요 <웃음> 뭐야 어차피 안 되는 거였네 네가 하자고 했잖아 <웃음> 이렇게 흐르는 데서 해야 되는구나 저쪽에서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왜냐면 물이 지금 간조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 물이 차면은 저 위까지 다 차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물이 차기 전에 안찬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군소 아니야? 군소네 군소 나나 줘봐 아 아기 개군소입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왜?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리 꺼져서 잘 살아라 이또 응. 뭐야 또뭐 있어 소 소라? 와 이게 무슨 소라예요 이라고 하는 소인데쌉 맛있다고 와 여러분 너무 특이합니다 이게. 두두두두 약간 미국에서 본 느낌이에요 저머리 아! 꺼져서 잘 살아 와 아! 아!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여러분 쉽지 않은데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아! 아! 오오 오! 오! 오! 오! 좋아 야, <웃음>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개가 저렇게 뒤져 있습니다 문어가 있다는 뜻이죠. 아! 어는이 나왔어. 어, 게 힘들다. 오 들어왔다. 오오 <웃음> 오, 뭐야, 뭐야, 잡았다. 이거 배드라치 중에 하나야. 아, 아 그래요? 어, 근데 망둥어 같은데. 아, 가운데 빨판이 없네. 망둥어는 배 쪽에 빨판이 있거든요. 아이 귀여워, 근데. 자, 버릴게요. 근데... 자, 여러분, 저는 이 오돌. 느낌 좋습니다. 문어 있을 것 같은데? 성게다. 성게 저 족대에 몰래 넣어. 어, 노래미! 노래미! 노래미!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이거 어떻게 오... 잡아요? 손으로 잡아, 손으로. 아니, 아니, 아니. 절대 못 잡아. 내가 많이 해봤잖아. 너할수 있어. 잡았다! 야. 야. 잡았어! 이야 야, 야, 아까보다 큰거 같아 <웃음> 형님 좁대 버리세요 조용할 거죠 열어보서아 <웃음> 아까가 더 훨씬 크다 들어가라 형님 네, 보여주시오 뭐야 다 미끄러지는데 <웃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돌을 다 디벼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여우를 따라서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오 있어요? 우와, 없어 없어요? 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기 최 뭐야 누구? 곰이다 곰 <웃음> 바다곰이다 바다곰 자 그러면 여... 제주도는 이렇게 거북손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1년 전쯤에 한번 먹었었는데 여기 남해에서 많고 동해쪽은 울진 삼척 요정도부터 나오더라고요 강릉까지도 잘 없고 굉장히 생긴 게 거북이 손처럼 생겨서 거북손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실제로 손질해서 먹으면 정말 별미고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손질하는 게걔록 같아가지고 드도록그면 사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보고 형의 멘탈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지금 표정 보세요. 볼튀어나와 너무 귀여워요. 형인데 귀여워. 보통 맨 처음 1단계가 저렇게 혼자 돌아다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기 소라게 보시면은 다른 소라게를 지금 잡고 있죠.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등껍질을 뺏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몸집이 커지면 소라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더큰 빈껍데기를 찾아 나서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시면 큰 소라들 안에 들어있는 소라가 굉장히 크기가 큰 겁니다. 오! 있어요? 오! 오! 와 드디어 오랜만이구만 1시간 한 만이네 1시간 요건 작으니까 방생 방생 하세요 멘탈이 나간 표정이구만 저벌리 어. 거잖아 그럼 여기 다 이렇게 문드러진 게 뭐냐면 얘네가 말미잘인데 물이 빠지면서 물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박혀있는 건데 이게 풀색꽃 해변 말미잘로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매운탕으로 먹었는데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개록 같아요 어 깊은데 자할수 있습니다 봐요. 왜왜 <목소리> 왜? 떠요 마리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라고? 자한 마리 두 마리 방생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이거 방생하겠습니다. 아, 아, 아. 저 조그만 거한 마리는 동해에도 굉장히 많은 망둑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엄청 쬐금해요오오오오 오, 오. 오 좋아 좋아. 잡혔어 뭐? 새우. 오 아. 괜찮은데. 오 뭐야? 집게가 있어요. 집게 가 크다. 여기 민물지형 아니잖아요 형님. 그렇지 여기 바다 완전 바다. 와. 방생? 어. 아유 맛있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슬슬 보시면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 이제 시간이 없다 놀래미 두 마리 끝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 어때요? 좋아 보여 <웃음> 넋이 조금 나가신 것 같은데요 형님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자 그렇지 <웃음> 어 너무 좋다 제발 있을 것 같아요 어...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맨손 헤루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면은 여러분 금지체장이 없습니다 너무 롯만한 거 아니면 은 만약 잡으면 잡아갈게요 액정 깨졌어 정면 액정? 돌본 적이 없잖아 여기 한번 찍혔어 언제? 몰라 안돼안돼 아, 네! 아, 멘탈 챙겨 형형눈 <웃음> 풀리지 마 어, 불소라 어디? 불소아 있어 있어? 이거 먹는 거 법적으로 안 돼?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해녀분들이 계시니까 저 멀리 꺼져야 돼 그래 맞아 욕심내지 않을게요 아, 불소라. 와 불소라 여러분 대박이에요 솔직히 여기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헤루지로볼수 이거 아니야, 뿔살 안 해. 어, 저게 뭐지? 여러분, 이거 뭐예요? 어, 형, 흑해삼. 이 흑해삼 아니에요, 여러분? 오, 물 나온대. 해삼인데. 어, 일단 여러분, 동해에서 보는 해삼이랑은 완전 달라요. 역시 제주도는 해르지랑 다릅니다. 얘는 여기 위에 모셔둘게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여러분, 보고 형 사실 멘탈이 나가서 백정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웃음> 형 정신 차려. 이 두고 쉽지 않잖아. 배좀 넣어. 오, 오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액정 깨져 괜찮아. 내가 갈아줄게. 이 영상 보면 전화해. 이 영상 안 올라갈지도 몰라. 야, 요들 좋다. 해루지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필라란게 있습니다. 저 이런 거딱 들어보잖아요. 하나, 둘, 셋, 아우 씨, 리바 안 들어요. 무거워서가 아니라 없어서 안된 거예요. 네, 그로추 어디 있어? 여기다, 여기다 흘로추 와, 바로 이렇게 달라붙는 거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요 말랑이 좀 통에 넣고 올게요. 응, 귀여워. 해, 귀여워, 귀여워, 로추 귀여워, 로추 귀여워. 이건 안 기억. 개 무서워. 형님 이거 뭔지 아세요? 흑해산 맞아요? 아닌데. 뭐예요? 뭐야? 머리 있어요. 여기 물도 나오고 해삼이랑 똑같아요. 홍해산 같이 생겼는데. 근데 홍해산은 붉잖아요. 모양은 홍해산처럼 생겼는데 위에 이게 너무 벤질벤질하죠 맞을까요? 그렇지. 아. 어, 이내 거랑 비슷한데. 자포. 자 여러분 저거 정체를 머리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쫄짱게한 마리 지나가는데. 와 이거 발색 봐요. 원래 이런 발색이 아니거든요, 얘가. 저희 동해에는 건 초록색인데 붉은색이네. 좋은 거야. 뭐? 야, 이것도 크네. 이거 이거 소라. 야 이거 넣어서 먹을까? 이거 소라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너, 네. 야, 일단 어기자 놀래미, 매운탕, 라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들어가 봐라. 바다 봐서 자, 여러분, 개도 조금 잡아갈게요. 이거 육수 좀 낼까요, 개로? 개 육수, 아, 기가 막히죠 오케이, 렛츠고. 쫄장개 하면 또 제가 전문의 아닙니까? 자, 여러분, 쫄장개는 요런 그냥 나중도 들면은, 여기도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저는 지금 벌써 봤습니다. 하지만, 개로만안냈기 얘가 방금 잡은 거새끼예요 무늬가 자세히 보면 똑같죠? 처머리 꺼져. 광어다, 광어. 진짜, 진짜? 광어라고요? 어디, 어디, 어디? 거짓말.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형님 여기서 장난이면 진짜. 아구창 때려. 저희 <웃음> 갑자기 조가용해서 양아치가 됐어. 찾아보시고몇자예요몇자한 3자 정도 됩니다 아직도 있는 오 어, 뭐야 야 뭐야 야, 야, 야 뭐야?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돼 아니 왜 여기 있어요? 이거, 이거. 오야살어살았어아 오, 양식장 아, 탈출했네 탈출, 탈출. 아 양식 탈출 광어구나 아, 네. 여기서 광어를 저번에도 봤다는 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인데 물에서 봤어 아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아 이거 양식장 근처인데 아. 탈출 이거는 근데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생해줘. 이게 자연상 광어는 배가 허연데 양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어랑, 어, 하트네 은혜야 보고 있니? <웃음> 형 형수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따불했으형 <웃음> <웃음> 미래의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 <웃음> 야, 왜, 아, 왜, 왜 저... 혀로 얘기해 자 여러분 얘는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아픈 애들이 나오는 거죠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가끔씩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도 찝찝하니까 여러분 저거는 먹지 않고 방생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여러분 모르고 여기 오셨다가 우연히 광어 다고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 이런 데서 해르지 하실 때는 저런 광어 같은 거 갑자기 뜬금없이 있다 싶으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사드세요 병납니다 진짜로 자 일단 쫄짱게 서너 마리만 좀 잡아보도록 할요 오케이 너무 작아 잠시만 자 여러분 고등도 있습니다 육수 될만한 거다 챙길게요 우와 저게 뭐야 오개커야쫄짝이개커 근데 잠시만요 여러분 저기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저 무슨 게 있지? 저기 보이시죠? 아씨 저거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열려있다 크리발레기야. 와, 뭐지? 처음 보는 괴인데. 처음 보는 괴인데 너무 신기합니다. 무슨 괴지? 색깔도 특이하고 처음 봐요. 쉽게 모르고 하나 뿌러렸어미치짜 미안해. 어제 너 탈피하면서 자라니까 괜찮아? 우 와, 미쳤어. 와, 여러분 동해안에서 요만한 게 없는데 완전 사이즈가 다른가봐요 지금. 이게 남해 쪽에 애들이 훨씬 더 크긴 크거든요. 이거는 돌개 사이즈인데? 저멀리 어우 재밌어. 아, 이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커. 아, 뭐 없어요. 봐주세요. 제가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아우 야, 오늘 낡은 뒤진다.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아야겠다. 여러분 동해안의 석축에서 나오는 특이한 게가인데 바로. 요... 요게입니다뿔물맞이개라고 하는 인데 등에다가 지금 해초 같은 걸 하나 달고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위장해 가지고 다니는 개입니다 공격성 하나도 없고 툭 떨구면 어여 저말릴 거죠? 광어 또 있어 우와 여러분 대박 근데 돌에 박혀있는 거 같아 야 이거 뭐야 뭔데? 하깥 쪽이 아니야? 하나 둘안돼아 네. 아, 늦었네 끝났어 갈고리로, 이거 어떻게 다야지물물물아 갈고리로 따면 되겠다 잠깐만 일단 광어 먼저 보자 얘안 움직이잖아 얘 되게 빨라 <웃음> 오, 여기, 오. 여기 여기 여기 어뭐아 아, 죽었죠? 죽었죠 아, 아 양식이네. 약 양식이네 그러니까 약간 양식 <웃음> 이거는 저쪽으로 네 빼둘게요 그거. 여러분 잠깐 이거 한번 떼 보자 이거 사카 쪽이에요? 사깐 쪽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 잘 걸어야겠다 여러분 외갈고리는 괜찮아요 합법이에요 그렇지 아. 안 돼? 와와안돼안 안 되는 게 어딨어 역시 안돼안돼야 여기 들어간다 들어가요? 야, 안 되는 거 글린다 이거 뭐야 어, 사갓조개야 우와 야왜 이렇게 커사갓조개가 요렇게 새가 있더라고요 띠가 모자 딱 쓰면 이렇게 딱사갓 모양이라고 해서 사갓조개입니다아 형님 빨리 갖다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와 저거 대박 보고형의 하이톤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저번에 광고 99cm짜리 발견했어도 미쳤어 미쳤어 네, 이리 와봐 미쳤어 형 복단비 미쳤어 하나 앨범 내라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저사카 쪽에는 어제 오니 너무 풍부한 거문도에도 없습니다. 저만. 커봤자 요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건 요만했으니까. 동해안에서는 큰게 엄지손가락 정도만 하거든요. 그것도 삶아가지고 내장 제거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거는 전복 먹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곰팡이 여러분들은 은근히 바다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거만한 거를 많이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물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조가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까망리에 가가지고, 저거 매운탕 라면으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놀래미는 살짝 살아있네. 요게 적들을 먹는데, 진짜 큽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족대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씨 이거 사카 쪽이 진짜 미쳤다 그리고 야자 여러분 요노래미 제가 또 손으로 잡은 겁니다 자, 에이 요거 돌개 새끼 누가 잡았어 까망형이지 아 이거 쫄짱개인 줄 알고 잡았나봐요 까망형님이이거 응. 돌개 새끼라가지고 자 요거는 놔줄게요 자 그리고 요거 누가 잡았어 까망형이지 와 이게 블랙팁 들어가 있는 겐데 제가 옛날에 찍었었거든요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안 먹어요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는 좀 귀한 거야 어 이거 내가 잡았어 이거 싸구려요 까망형 귀해요내거싸구려요 까망형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방생하도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길에 뭐야, 이거? 대중어가 그냥 길에 나와있네. 육자야, 육자. 야, 이거 뭐야? 야, 죽은 지 진짜... 얼마 안된것 같아. 어. 실제 좀... 뭐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웃음> <웃음> <오> <웃음> 여러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 해산물 로드킬이네 자 일단 가서 바로 이걸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침 7시부터 족대질로 하고 소원들 해가지고 해루질 결과 물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겠습니다 이걸로 뭘 먹을거냐 오른쪽으로 살짝만 가시면 재료들이 있습니다 매운탕치기에다가 필살기 하다딱썼고 청량 로출 숙가다고 라면해가지고 매운탕 을 라면 한번 추배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매운탕하면 족가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자. 조선시대 스타일로 한번 해주세요 형님 어. 오, 조선시대 스타일러? 거친데 괜찮겠어알겠어 한번 해보시오 snapped. 이게 오늘은 거칠게 다뤄주시오 괜찮겠소? 우리 펜자이아니야고요 아니아니아니 조선시대 <웃음> 스타일러? 아니, 아니, 괜찮겠소? 알괜잖아 괜찮아. 저희는 이거 바닥에도 뿌수 있어 야, 야. 미쳤소 <웃음> 조선시대 스타일러 잠 워터야? 형님 조선시대에서 워터야가 뭐예요? 물이야 아아 재미없어 재미없재밌을 때까지 합니다 하나 둘셋 <웃음> 자 다시 <웃음> 자 하나 둘셋 오물 <웃음> 아, 여러분 요런 것들은 아주 깨끗하게 칫솔져야겠네 사실 요거는 칫솔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칫솔이 없어 그럼 뭐로 하시오 훌로 세척을 했어 저기 좋은 바인애플이 있어 저게 <웃음> 비싸다고 들었는데 저걸로 손질을 한번해보겠어오 여기 있어 야야야 아, 야, 그거 안돼 개장했어 핸심에감성 <웃음> <개신의 갬성 웃음> 인테리어인데 여기 있어 어, 오야 어, 좋은데 물 해야 됩니다 우우물 <웃음> 그러면 조져조져 조저는 조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스타일로. 하나, 둘, 셋! 우물. 호아, 호아, 호아, 호아. 아, 진짜. 조선시대잖아요. 알겠어. 갑시다. 우물 먼저 가주시오. 우물. <웃음> 아니, 타이도가 <다이노가> 배에서. <웃음> <우물>. <웃음> 주리를 틀어야지, 이놈. 주리를 틀어 아, 줄. 이거 아니야? 아, 형님. <웃음> 형님 <한번> 제대로. 우물. <웃음> 그게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자, 하나, 둘, 셋! 붓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원래는 칫솔로 해야 되는데 이런 나무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시오 깨끗해집니다 오오요요 요, 요. 깨끗해지네 오물 <웃음> 자 이제 물고기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어 자, 얘도 매운탕이기 때문에 대가리 자르고 내장만 빼주면 될것 같아요 지느러미 먼저 라삭 사모라인 라스... 호우시 조선시대 스타일로 <웃음> 하나 둘셋 작두 <웃음> 좀 애매한데 아. 하나 둘셋망나니 <웃음> 얼쑤! <웃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배를 라삭 해주고 안에 있는 거를 싹다 빼줄게요 신장 구덩이 인거싹다 빼주고 지느러미 똑같이 싹다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라삭 <웃음> 사무라이한번 해주세요 조선시대 걸로 어? 공게네 예? 안되나? 아, <웃음> 아 잠깐만 나 아, 미치겠다 저, 저, 나 촬영 안할려고 라삭 사브라이 라삭 사브라이 라삭 사브라이 <웃음> 대한독립 만세! 하아하하야 <웃음> 알이 차 있네 알 살려줘x2 어오또 살려줘. <웃음> 바로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알 색깔이 되게 특이하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은 비늘 쳐줄 겁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왜요? 왜요? 얘도 알 아니야? 뭐야 뭐야 살려 살려 얘는 또 빨간색이네? 오두 개가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 진노름인가 암컷 수컷인가? 엥? 알 전체에서 그렇게 정해서 나오나? 까먹고님알것 같아 어. 조선시대에서는 이런 거다 알거든 <웃음> 노래야 노랭이랑... 내가 무슨 정약전이에요? 정약전은 뭐예요? 정약전 자산호보 알죠 형님. 형님 테스트 한 거야 테스트 아 만날 테스트나이형 표정 안한데 몰랐는데? 그러니까 <웃음> 노래의 비늘이 보시면 은 굉장히 얇아요 저기 조그맣게 점점점 있는 게 노래의 비늘입니다 깨끗하게 안치면 균이 너무 많아 어. 그래서 무조건 비닐은 깨끗하게 쳐줘야 돼요. 조선시는 그냥 먹었다면서요? 비닐 쳤습니다, 조선시는. 조선시는, 조선시는 입으로 쳤다는데요, 비닐? <웃음> 긁으면서요. 오케이. 아, 우리 형님 진짜 잘 깐다. 나 시키려고 일부러 치 아니, 아니, 아니, 형님. 근데 카메라를 들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고 놀잖아. 형 놀고 있네. 아, 박수 치는 거야? 용서할 겁니까? 네, 용서해야 됩니다. 왜? 나보다 힘이 세요. <웃음> 얼마 전에 중지손가락 꺾여가지고. <웃음> 그러니까. 중껌 마라는 말이 생겼어요. 원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닙니까? <웃음> 아니요. 중지만 꺾지 마시오. <웃음> 얼마 전에 보고형이 컨텐츠 하러 갔는데 실패해가지고 멘탈 나가가지고 놀렸어요막놀렸더니 갑자기 중지 그냥 꺾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어? 형님이 컨텐츠 다섯 개 실패했는데 옆에서. 야, 고고야, 고고야, 형님! 아 언제 그랬어요 <그랬었냐 이거? 웃음> 와, 매끈매끈하다. 엄청 탄탄해 보이는데요? 확실히 놀라면은. 와, 진짜 단단하네꼬리도 잘라주시고요. <웃음> 사무라이 한번 미친놈처럼 해주세요. 사무라이! 엠콜 돼요? 하나, 둘, 셋. 사무라이!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과 쪽에 레전드 여러분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빛깔 진짜 이쁘고 무지개 빛깔어 아무튼 요거 <웃음> 자 얘도 벽면에 붙어가지고 돌이 런 더러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제 경험상 치마 부분 있지 않소? 야. 여기는 굉장히 쓸것 같소 그래서 여기는 먹을 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차피 삶을 때 열을 조금만 가해지면 살이랑 껍질이랑 분리가 돼요 그리고 내장이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만약은... 어, 형님 형님 형님 왜? 만약 <웃음> 여기 한번 닦아주려고 아니 퐁퐁도 무침이 어떡해요 형님? 퐁퐁 아니야 이거 그거 다고 해야죠 다시 가요아퐁퐁도 무침 면 어떡해 요 형님 퐁풍 아니야 이거 <웃음> 어, 언제 닦아있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복선생이 지금 컨펌에 들어갔어. 엄격하게 부탁해. 다 다시. 왜 나한테만 엄격한데? 어? 왜 나한테만 엄격한데? 아! 중식! 중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아, 요것도 여러분 깨끗한 겁니다. 요거는 아무리 닦아도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육수이라서 괜찮고요. 근데 형님 필사기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제주하면 또뭐 뭡니까? 제주하면은 바람 돌 여자? <웃음> <웃음> 우리 준비했어! 여자문어요 물러면... <웃음> 문어 이거 뭐예요? 사셨어요? 그 전에 잡아놓은 겁니다. 아, 잡았어요? 사이즈 어. 너무 큰데? 이거 근데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 두 개만 쓸까 오케이. 왜왜왜왜. <웃음> 우리 왜, 왜. <웃음> 둘이 해! 잠깐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맞아, 맞아. 다리 두 개만 써. <웃음> 왜 나한테 만들었는데? 왜 나한테 엄격한데? <웃음> 오우야. <웃음> 너무 어, 크다. 제주 문어는 특징이 없어 빨판에 뻘드 같은 오, 게 진짜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됐으면은 먼저 육수를 내줄 겁니다. 나온 거 아니야? 어 우물. 자 하나에다 프라이팬팅 해야 되는데 혹시 프라이팬팅? 아, 조선시대 에 영어가 없었어. 가마솥 <웃음> 언제시오? 다시 <웃음> 하나 둘셋 가마 온 다시. 형이 한번더 못하면 중지 꺾는대요. 보고 형저 손이 뭔지 알아요? 중지 꺾으려고 <웃음> 진짜 무섭다고 이거 한번 당해보라고. <웃음> 하나, 둘, 셋! 이거 <웃음> 어, 뭐야? <웃음> 올리시오! 불경시오왜 <웃음> <빨리> 도망가시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쫙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팔팔 끓였거든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 빼줄게요. 이게 중지 꺾였나 보다. 언제, 양쪽 중지가 어 언제 꺾었어? 지금 무서워하잖아. <웃음> 사카쪽에 이거 봐봐. 맞아. 오! 이게 빨간색이야. 오, 뭐야. 사카쪽에 내장이 원래 제가 잡는 건콩알만 하거든요. 와 야, 야, 이거 이상하게 생겼다. 금 어, 다른데, 위에 내장은 똑같은데,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씻어야겠다. 내장 빼면서. 여기서 하시오. 형님이 하세요. 네가 하시오. 어, 형님 하세요? 아니오 호. 네, 알겠어. <웃음> 이거 좀 다른 건가? 사각쪽에 맞지 않소 이거? 만약 아니면 아신운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마 부분은 빼주는 게 인지상정 요... 얘네들도 다 빼주나요? 싹다 빼주세요 어차피 얘네는 육수용으로 다쓸 거라서 나머지는 싹다 빼주도록 할게요 다 뺐으면 각종 재료들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소스 먼저 넣어야지 아, 소스 먼저... 넣을 때또 기가 막힌 게 있대 조선시대 스타일로 쪼로롱 잠깐! <웃음> 이걸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가 해보세요 형님 알겠어 <웃음> 자, 하나 둘셋 후! <웃음> <웃음> 뭐 뭐, 지 못하겠지. 안 잡아. 안돼 안돼. 야채 손질 제가 해주겠습니다.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를 혹시 할수 있겠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사무라 이게 바로 18만 유튜버예요. 저는 못하겠어. <웃음> <자. 웃음> <웃음> 알겠어. 그러면 전한 번에 다. 떨어뜨리지 마라삭 사무라이. 중지 한번 꺾어라. 안돼. 대파를 잘 썰어주고. 아이고. 봤어? 한대칠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 자 다음 양파 양파 손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결이 있기 때문에 모어형 많이 늘었네 형님 조선시대 스타일로 취임새 한번 넣어주세요 넣으시오 나한테 만이래 진짜 <웃음> 퐁당 <퐁가. 웃음> 고추는 라사 카라이야 진짜 샀어 뭐야 <웃음> 진짜 라 <진짜. 웃음> <잠은. 웃음> 자 다시 한번 라자 <�latil> 마지막 스 아아 잠깐만 아아 어요자 여러분 이렇게 고추까지 다 넣고 노래미 알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들어가라 나머지 노래미랑 문어 사타 넣어줄게할게요 칼집! 칼집 넣어줘야지 칼집 넣어주고 들어가라 자, 문어 이어 yeah. 넣다 뺐다 해야 지씨리이 잡히거든 아또 중지 꺾일 뻔했다 이거 음. 안하지면 <웃음> 진짜로 여러분 <웃음> <웃음>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해야되는데 라면 스프를 넣을지 말지를 봐야돼가지고 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없으면요 여보세요? 중지 달라갑니다 <웃음> 약간 밍밍해 아 밍밍해 손니 한번 드셔보세요 살짝 미미 그러면은 좀더 끓인 다음에 라면 스프를 라면이랑 같이 넣어줄게요 라면을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으시오 잠깐 오. 잠깐 잠깐 잠깐 부개서워야죠 한번 꺾여야 돼 이거 진짜 실망이야 너 계속 보니까 결국엔 내 중지를 꺾고 싶그래야아는데한번 어, 진... 꺾어 오. 어. 어? 한번 꺾고 어? 내 소원 한번 들어줘 딜들어갑니다 뭔가 어. 불안하다 후회 안 하죠? 안해안해 안 해. 오케이 아야나 진짜로 하면 <웃음> <한번> 어게해 <웃음> 유튜브 리얼이에요? 응, 응, 됐고 내 소원 탈살해야 돼요? 뭐 때리는 거야? 아, 소원은 뭐야 소원. 소원. 넌 뒤졌어 뭔데요? <웃음> 아니 너무 소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오스야 okay. 됐어 어이, 한, 하나, 하나, 둘, 셋 환도! 내 손가락 꺾인 보람이 끝나죠 얼굴보시오 숟가 마지막으로 둬야죠. 디스플레이를, yeah.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먼저 드시죠, 싸움장. 허다 <웃음> 아. 드리겠어. 한번 꺾이니까 말잔듣는 것만. <웃음> <웃음> 뭐야, 알려줬어? 형 좋아하나보다, 많이. 우와, 문어 아, 크게 아, 보세요, 아. 여러분. 자, 문어 딱 해가지고. 아, 야. 빵이는 큰거 <웃음> 형님 왜전 작은 거에요? 찔? 나도 힘 센데? 아찔아 <웃음> <나도>. 아, <웃음> 형님 제가 떠드릴게요 아유 감사하오 숯간면이 <웃음> <수간> 맛있지 <웃음> 형님 원래 채식주의자고하시고 <웃음> 조선의 비건이요 <웃음> 형님은 큰거 드세요? 가위 이런 거 열심히 잡고 다 뜨는 거지 먹어봅시다 주 <웃음> 베르 이게 먹방 <웃음> 이 먹방 하는 사람들은 면치기라는 게 있거든 절대 끊지 않아 끊으면 꺾이는 거야 <웃음> <돼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 저희도 한번 먹어볼게요. 라면 한번 먹어봅시다. 초베를. 음! 음! 와, 역시! 육수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그냥 먹을 수가 없지 않소. 아, 어, 뭐야? 제가 준비해왔어! 아! 아. 야술못 하는데 롯데네. 아 드시오. 너술못 해? 아니 어, 뭐 운전할 일도 없고 딱한 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중 꽝마. <웃음> 말 이름 같죠 말. <웃음> 맞아 맞아. 형님이니까 가득 한 잔. 야, yeah. 야, yeah, yeah, yeah. 자 왜요? <웃음> 자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저는 이제 알 한번 먹어볼게요. 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오 이게 뭐야? 알이 원래 딴단해야 되는데 흐느적거려요 주물.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먹어요. 주물 안 먹었다. 얘안 먹었어. 저도 여기 있는데? <웃음> <웃음> 명란전 맛있네. 진짜요? 어, 어, 명란전 맛있어? 진짜 맛있어? 거짓말. 초베르. 냠냠 음! 그치? 그냥 알 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원래 알탕의 알은 되게 푸석푸석하고 꽉찬 느낌인데 요거는 안에 물이 있는 듯한 약간 도루묵 알 느낌이에요 바다포도 그런 느낌이고 식감이 있고 단단하지 않고 으스러지는 그런 알느낌 근데 맛은 그냥 일반 알 맛이에요 우리 노레미한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내가 손으로 잡은 내 손맛이 들어가 있는 거 같소 관상과 양반 <웃음> 관상 <웃음> 관상을 보아하니 어내 관상 좀봐 주이소 작네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새끼손가락이 작소 어. 요거보이시죠요 <웃음> 중꼭마 저말 관상 한번 봐주시오 이쪽을 보아 하니 음. 휘었네 <웃음> <웃음> 이게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웃음> 무슨 모야 손가락 모양 이게 손가락이 휘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래손가락이 그래가지고 <웃음> 내가 보면 목욕탕 가는데 확실히 휘어있긴 하더라고요 좌쪽으로 <웃음> <웃음> <웃음> 제일 웃나다와 휘었네 <웃음> 형은 순발력 진짜 좋아하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노래미, 짠! 자, 총! <웃음> 음.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음. 아이고! 받으시오 알겠어. 약간 휘었으니까. 약간. <웃음> <웃음> <웃음> 헌터 방양반 한잔, 하이소! 이어서 <웃음> <웃음> 받는 게 되세요, 보거요 고생 많이 어. 하고. 아, 아니, 아이고. 손가락. 아이고. 손가락이 좀 무섭네. <웃음> 난 지사량이요, 이제. <웃음> <웃음> 자, 자, 아, 근데 문어가 너무 찍지게 여러분, <웃음> <웃음> 아, 요, 그래도 작은 거 맛은 봐야 되니까. 자, 먹어볼게요. <웃음> <웃음> 냠냠냠! 그거안 <웃음> 음음 죽이죠? 근데 이거 먹는 구호가 있잖아 나는 양념이고 넌추베르 조선시대 또 먹는 방법이 아 있거든 자 여러분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하나 둘셋흘내